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좋은 한해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아크투에 관한 소식이 아크 정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박수 여기에 이렇게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약간 번역을 하자면 아크투 발표 이후 우리는 새로운 서바이벌 경험을 위해 부지런히 작업을 계속하면서 커뮤니티의 흥분과 기대가 높아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크2의 다음 영상은 게임플레이 쇼케이스 게임플레이 쇼케이스? 오 예스 쇼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어, 우리는 더 많은 아크2 관한 정보에 대한 음, 굶주림과 열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게임플레이 예고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한테 어, 뒤에서 엿보고 더 많은 아크트 정보를 기적적으로 보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에 아, 아크트 언제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뒤에서 엿보고 아, 정기적, 기적적이 아 정기적으로 보여주기로 아 했다. 어 그래서 지금 아크트에 관한 공룡들을 어 관한 등등 이렇게 정보들을 알려주니 어, 한번 봐라 라고 해서 아크2에 관한 정보 공룡 소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스테고사우루스가 이렇게 나올 거고 아크1에선 안 나왔던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아크2에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이야 대단한데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아크에서 아크 관한 소식들 아크2의 공룡들을 이렇게 어떤 게 나올지 알려줬습니다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살짝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나올줄 몰랐어요 이게 약간 티타노 급이라고 하거든요 아크 원에 있는 모드들을 써보면 나중에 한번 아크 원에서 이거 브라키오사우루스 모드를 넣은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즐거운 연을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아크투 관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요. 안녕.